그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다본 바가 있습니다. <웃음> 그 이제 하나님과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어,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존재들인데 그리도께서 화목에 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누려 누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2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사김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뭐 음식을 먹여봐야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전에 이제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때, 중생을 앞에 놓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중생, 그리고 그, 그, 복음으로 중생해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믿고, 어,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됨을 얻어가지고, 그리 또 안에 속한 자로서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상태에 나가게 된다. 이 중생이, 죽은 자에게, 뭐, 아무리, 그, 저기, 뭐야, 화분에, 죽은 나무에다가, 죽은 나무가 화분에 있으면, 물을 줘봐야 썩어버리죠. 절대, 어 잎을, 어, 그, 나타낼 수 없고, 뭐, 꽃도 없고, 열매도 없, 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놓으셨어요. 그것이 동시적일 수도 있고, 조금, 어 우리 시간 속에서 좀 이게 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현상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고 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 이전의 속성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어, 실수가 많아서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아, 이제, <웃음> 언약 안에서 어, 공유를 얻고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으로 보호를 받아서 이제 <웃음> 죄를 그 멀리하고 어, 의의를 행하는 그런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서 꼼짝 못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봐도 알듯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 8장에, 8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자태를 취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실수가 많아도 그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어 이제 거룩하다고 여기시고 어죄 없다고 하시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를 고백할 때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음,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지도 않고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러고 형제들과 사귐이 있다고 래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토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거길 가지 않는데, 이제 마귀의 자식들은 이제 거기에 가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라지들, 염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옛 사람의 성향대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그 유대, 유대적 사고로 보면 미움은 살인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신을 위장해가지고 자신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스스로 기만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도 기만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제 여전히 그옛 사람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그 권세에 복종해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해 이렇게 되질 않아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해 이렇게 다완전치도 못하지만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걸 할수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해요 안해요 그냥, 희망사항만 가질 뿐이지, 안 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도 하지 않고, 사람을, 이게 그러니까 성향 발의가 늘 내가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표현하고, 예. 기분 나빠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어를 하고, 어, 주님의, 주님께서 신원해 주길 바라고, 살아가야지. 그게 정상적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위의가 없어. 질서도 없고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최종 권, 권세자예요. 그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이런 사람은 가인과 같은 그런 행태를 취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근데 이제, 신자들도 그런 영향에 낄수 있으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또 성향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없는 게아닌니까 사도를 통해서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의로운 존재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는 불신자와 같이 죄 없다 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교회적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 주어진 거잖아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그걸 지키고 나가야지. 그렇게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 주님이 금하신 거나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이게 그 확신도 못 갖고 그냥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지그 실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죠 이제 저울로만 재고 정치적인 계산이나 하고 경제적인 계산만 하는 것이지 그러 그렇게 되면 아, 참,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할수없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라고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아, 135문에서 본 내용들. 그 뭐, 이제, 제 육계명이 가르치는 바. 그리고 그 육계명이 명하는 바.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다시 보고 어, 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걸 복습을 하지만 다시 다시 이제 아, 과연 내 속에 그런 일이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명이 <웃음> 무엇인가 하는 문답에 있어서 육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답의 내용을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을 생각할 때 항상 신의산에서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백분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언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저희를 건져낸 여호와라고 하는 계명의 서문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것이나 옳은 것이나 선한 것이 없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 점에서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는 명령은 십계명만 아니라 무릇 인간 사회라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마땅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육계명을 마땅히 생각할 만큼 생각하지 않든지 혹은 마땅히 생각하는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린 사형 폐지 운동이나 제 육계명을 명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자비로운 채 하는 것이고 <웃음> 그 그런 사형폐지 운동이 그렇다는 거죠 <웃음>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해치지 않으면 육계명을 준수했다고 하는 생각은 육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본의를 너무도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두 경우는 현저한 잘못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계명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계명을 베푸신 뜻을 항상 살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계명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그 명령을 순종할 지혜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내가 적용하고 살아갈 때는 또 주님의 공유를 바라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알았다는 것이 이제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아주 오만이 되고, 자기 거만이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 정, 논죄하고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카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개명의 본뜻을 그,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똑똑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독성이 있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자체로 죽어 있는 <웃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돼 제가 그 지난주에 책을 보면서 아주 기막힌 내용을 봤어요. 어떤 예, 지난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수요일날 그 어떤 여자 아이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 팔렸어요. 창기로 팔려도, 합일 팔려도, 그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대가 저 위안부들 그렇게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려 가서 그렇게 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잡혀가지고 몸을 파는 인생이 됐는데, 거기서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그것도, 그, 그런, 한 청년이 그런, 그런 이제 몸 파는 사람의 그 성을 살려고 온 거잖아요. 왔는데, 또, 또 통하는 게 있어서 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여자가 그걸 탈출해 나와요. 그, 그그 작년 그 촌을 탈출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동네는 살수 없으니까 다른 동네로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도 갖게 됐고 교회 직분자가 됐어요 교회 직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두 사람의 그 저기 과거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뒤통이 났어. 그 사람이 어떻게 소문으로 그, 그, 그 여자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된 거죠. 계속 수근수근 한 거예요, 뒤에서. 근데 두 사람만 모르고. 두 사람만 모르고 뒤에서. 그, 나중에는, 이두 이 사람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가까이 안 오고, 수근수근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부부가. 그 젊은 부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됐, 자신들의 과거를 저들이 알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수면제를 사서 모아서 둘이 먹고 영원한 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목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담임 목사가. 그 이 단임 목사가 통탄을 하는 거죠. 내가 양을 목회한 게 아니라 이리를 목회했다고. 양을 목회한 게 아니고. 이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시작한 사람 이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슬쩍 지나가고 이제 나가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대를 짓밟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아주, 자기 왕따시키고, 결국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현장에서 가늠하듯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출발이 잘 출발을 잘해 신자로서 출발 내가 진짜 새카만 존재인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새카만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가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 살짝 포장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늘 사람을 죽여요. 늘 뒤에서 저기 편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네? 뒤에서 수근거리고 <웃음> 그렇게 되면 이 자기가 계명도 맨날 외우고 그걸 그저 말하고 해도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해석한 게 없고 하나도 제대로 적용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 존, 존경을 하. 어, 저 안에서 나올 거는 죄밖에 없는데, 허영 허용 게 나오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데 그걸 못,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허용 거 나오면 어쩌다 했겠지 하고, 비아냥되고 하는 거죠. 함부로 하고. 그, 그 죄를 모르고, 의가 뭐 모르, 구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 겸손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도 못한 거예요. 이제 철저히 회개해 그런 사람은 맨날 그 평화로운 때는 아 여기 화평한 척하지만 좀 위기가 닥치면 다 살인한자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먹을 게 떨어지니까 애까지 잡아 먹잖아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자기 자식을 잡아 먹나? 그게 심판적 상황이 되고 자신을 상태를 시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다. <웃음> 성신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명을 바르고 깨닫게 하시고 계명의 정신을 쫓 쫓아서 살수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루에 골백 번도 더 넘어지는 존재인데 맨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무슨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생활이 돼. 그 생활이 돼야 돼. 그래야 살인을 안 합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그걸 그 생활이 안되면요 항상 또, 개가 토하였던 데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데또 누, 누는 식이에요. 맨, 그니까 안 고쳐집니다. 고치는 듯 하다가도 안 고쳐. 다시 제자리. 아무튼, 그 다음으로, 그 개명, 그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개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그, 참, 그게 겸손의 비결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토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서 제 6개명의 본의를 생각하려고 힘썼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사람의 개명이 무엇이고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나갔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의 교제에 들어가게 하신 사실이 태초에 인생에게 베푸신 생명의 참된 내용과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인생과 교제해 주시는 그것보다 우리, 우리 삶에서 더 고귀한 게 있습니까? 없죠. 가령 우리 인생이 동물과 달리 사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사유하는 능력 그 자체보다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과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실이 비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이 아닙니까? 남들보다 똑똑한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면 차라리 멍청한 것보다 못한 게 아닙니까? 남들보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생각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지, 고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사람이 더,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방만하게 말하고, 방만하게 행동하고, 방만하게 생각하고. 그건 참 비참한, 비참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함인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 노인과 스승들이 인생의 선배들로서 삶의 지혜를 다 깨우쳐 주는데, 이제 그거, 그것, 그,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거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뭐, 저희, 당구 3년 폐풍월이라고, 서당계 3,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고. 그런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웃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 내가 들은 게, 그 소문 그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됐는데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다는 걸 이제 전도를 받고 내가 믿은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하고 다른 거죠. 더욱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이 자기 자기 검증이 없는 공부. 그건 그게 소단계 3년 풍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따뜻한 데 가면 따뜻한 듯하다가또찬 데로 가면 대로 차가워지는 그 그런 식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과연 그런가 하고 내 속에서 그 경험에는 그, 그러면 아, 과연 내 속에 성신이 계시다는 걸 확증하는 거잖아요 나할수 없는 걸 하게 됐으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할수 없는 존재인데 하게 됐으면 그게 확신이 아니에요 성신이 하게 하신 내 안에서는 새카만 것밖에 우상 숭배 각색 정욕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하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듣, 듣, 그냥 듣고 기억만 하는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환경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앙의 본질들이 다 드러나, 드러난다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코람 주님의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아는 사람은 항상 코람 대우 정신이에요. 주전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시니까 그말걸 금하고 명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는.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지혜를 가진 그런 인생을 그렇게 참 굴곡진 인생을 말이죠. 인생 속에서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한이 세상에. 꽤 바른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조, 말씀을 조차 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 돌아가지 않고 그다 필요한 절차를 쫓아서 열매를 뜻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응.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걸내 생명의 행보를 통해서 나타내야죠 말로 행동으로 응. 그러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게 참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응. 신자는 아, 자기가 미련하다 하는 까닭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참된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약한 데 내가 똑똑해져야만 주님이 더 영광받아 내가 더 높아져야만 내가 더 부자가 돼야만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난할 더뭐 옴딱달싹할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도 주님의 영광을 찬연하게 드러내죠 바울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옥중에서도 사지가 묶여있는 옥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그 그 평안 외적으로 자육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 그게 참 그게 지혜로운 거죠. 참 그게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시작, 진행, 완성 다 주님께 의뢰하고 살아가 주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주일 주일 와서도 그렇고 이게 그게 안 돼서 내가 참 어, 참된 교인으로서 행보를 못한 다 내가 참된 교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참된 교인으로서 행보를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튼. 어, 하나, 하늘나라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살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그래야 아, 세상에 꽤, 이렇게 그꽤 있는 스승과 노인보다 훨씬 더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신자도 이제 한낱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인생 길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집니다만 그가 의지하는 주님께서 흑암 같은 상황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마침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흑암 중에서도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에게는 빛이 나올 거 없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속에서 이 빛이 드러나서 이렇게 어질고 자비한 의로운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의를 이루며 세언약게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경우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고 심지어 절망할 때도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에서 거룩한 빛을 <웃음>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편에 좌장에 계신 그리토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흑암 중에 있는 것과 같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만 그리토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들도 그리토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계열을 세워나가시는 그 거기서 그 본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인은 그리토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삶에서 성취되었고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신자들의 삶에서 육계명의 본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사회가 바로 육계명의 본 뜻을 이루는 사회가 됩니다 모두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아래 내려가는 사회에서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이라는 응답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웃음>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라가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그럴 만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방과 같이, 저, 저, 모르니까 저렇게 돌을 던지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 죄짐을 짓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증거하는데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냐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게 이제 육계명의 본인, 이게 언약을 알고 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종귀이 되셔야 하리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고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거기는 거기서는 한마디 말로 주는 상처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내가 용서하니깐 받아주는데 내 마음으로는 이제 그 마음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겉으로는 안 하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러고 이제 거만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만하게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의 죄를 보면 내 죄라고 생각을 해야지. 용서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어요 상제의 죄가 내 죄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바리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토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 비추어서 또 육계명의 본의를 살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토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토와 관련해서 고귀하게 받아드립니다. 자기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만 따져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우리 각자에게 소명과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게 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의 가치,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그런 본위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리새적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가버려요. 바리새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바닥에다 놓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버린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니? 뭐, 너는 나보다 못하니? 뭐,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고, 시험에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토를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실이 우리의 가치가 있는 니다 내가 뭘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하는 그것에 내 생명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인간관계,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에게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존중해 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하대하는 말을 하는. 하대하는 말은 학대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웃음> 좀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나의 정체예요 나의 가치다 그리토께서 내 안에 사신 그것이 곧 참된 나를 이루고 그리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거기에 나의 바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육계명의 본의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고 서로를 대할 때 육계명의 본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지 모시고 대한다는 것은 그리토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직분을 조차 행하는 것이고 서로의 소명과 직분을 정당하게 대하는 거지.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 아그 사람의 일로 보는 거. 출애굽에서 그다 미리 뭐 미리미리암 아론 그외뭐 이름이 고라 자손 온 다단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모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질서를 절대 존중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의 은사와 직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는, 그, 그, 그것과 관련해 갖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일로 보는 거이 교만한 사람들 특징입니다. <웃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자, 작은 지체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고. 어, 뭐, 어, 몸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의할 때 봤잖아요. 몸에 가장 그, 추하고 약하게 보이는 부분도 존귀를 더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사람 보기에 주하고 좀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해? 그거는 주님을 모르는 거죠. 주님 모르는 거예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거 완악하고 완패하고 뭐 패역하고 완고하고 뭐다 붙일 수 있어요, 거기다. 악독하고 <웃음>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주, 주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려면 주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소명과 직분을 바로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대하려면 자녀를 내 자식으로 여기는 것보다 주의 백성으로 귀히 여기고 부모의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까 뭐 노역, 노역게 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노역게 되는 건데 아무튼 친구라도 장로로서 신방할 때는 그저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신방으로 오신 그리도로 대하듯이 그렇게 깍듯이 대해야 됩니다 친구니까 장로가 와서 말하는 걸 사람의 말로 반 하나님의 신방으로 보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로 반 그 사람은 실질이 전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인격적인 열매가 없고 관계적인 열매가 없는. 그럼 그,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언제 그 열매가 있을까요? 과정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깎듯이 대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의 방문을 그냥 그냥 친밀한 친구 정도의 방문? 그 정도로 대하면 안 된다. 물론 신반받은 사람이 친구로서 장로집을 찾아왔을 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로서 대해야 됩니다.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고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사롭게 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사롭게 행동해요. 자기네들 임의로 뭘 결정하고 다 하지 사사롭게 대하지 않아니 한다는 말은 반드시 딱딱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친근한 관계에서도 그리토를 중심에 모시고 대하지 않으면 사랑과 우정과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푸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죽고 못사는 관계라도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푸대접하는 거예요. 서로를 푸대접하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힘써 배워서 그말 다스림과 통치에 조차 서로를 대하도록 힘써 나갈 때 서로의 생명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음> 물론 직분자들도 스스로 된 자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직분에 충실한 그런 그 심정과 행동을 그리고 말을 해야죠. 교권으로 생각해서 말하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웃음>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육계명의 명하는 바곧 마음을 다해 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세 가지 범주의 명령들 가운데 두 번째 범주의 명령들을 생각하다가 그주줄 압니다. 아무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락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품어야 육계명의 명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미움받고 오해받는 것은 한낱 사람으로서는 실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럴 때 자연이 자신의 마음의 힘이 무거워져서 때로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바로 그런 현실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인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나아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분들 가운데 교회나 혹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든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는 열심히 지나쳐서 진지함을 넘어 심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심각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분위를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물론 매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자기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다는 걸 알면 오히려 그런 속에서 더 즐겁게 위로하면서 주님의 공유를 바라는 태도를 취해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냥 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아이 괴로 어차피 괴로운 세상이니까 즐겁게 생각하고 살자 웃다 보면 저, 또 속도 웃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요 아무튼.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그유모와 위트 그런 것도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는 것, 상대를 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그 위경 속에서도 그런 그런 그 평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은 다 내려놔야 다내 합니다 내려놔. 그리고 다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 나는 할수 없다는 생각 나는 그리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걸다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쫓아 나가면 틀림없이 모든 관계가 원만해지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요 함부로 분내지 않요나 응.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는, 저, 저, 저, 다른 사람에게는 뭐, 물론 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냥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런 친분이니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아무튼 이런 범주의 명령들이 이제 세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데, 자비로운 생각, 사랑, 동정하는 마음, 온유함, 친절함,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인내함, 화평함, 잘못을 용서함, 선으로 악을 갚음, 고난당한 자를 위로함,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배운 기독교 윤리, 그리토 윤리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형제와 이웃을 대면하면서 그리토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국면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토의 생명을 힘써 살아내는 거기에만 육계명의 본위가 이루어진다. 내가 뭐 살인하지 않았다. 조금 뭐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 자기 아니 자기 합리화하고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다 하셨지 뭐 그렇게 자기를 그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계명을 통해서 자기는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게 신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예요. 136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은 오늘날의 특별히 적실한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개혁자들은 고기나 술이나 약이나 수면이나 노동, 노동이나 오락을 절제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무절제하게 살면 먼저 자기가 사,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매 순간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에 관하여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토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직분과 소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고 그리토의 생명을 살아내어 형제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쓰지 아니하면 무절제하게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만 술 취해서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일생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과도하게 먹지 아니해야할 것이고 특별히 가족들의 신앙 감정을 해칠 만큼 먹지 아니해야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 절제해야 할 목록에 노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덕목이지만, 일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과도, 그,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일 중독자가 될수 있거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것에 다 중독이 됩니다. 공부도 중독이 돼요. 놀이도 중독이 되고, 게임도 중독이 되고, 운동도 중독이 되고, 약물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뭐야? 그 도박도 중독, 성도 중독 된다. 모든 중독을 빠, 빠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중독적 성향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그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계명에서 명하는 바. 진짜 육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게 뭔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상대를 바라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의 직분과 소명을 그 존중해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다할수 있도록 내가 그 속한 내 속한 사람으로서 그, 그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약한 자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게 뭐지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진정성 있게 해야 돼개도 안다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개도 알아요 고양이도 알아요 진정성 있는 사랑을 안 하면서 사랑을 논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